<목소리도 <떠네>. <목소리도> 아빠 안 줘. 아니 그건 <목소리도> 안안 돼. 힘센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<웃음> 다떨졌다 흙이 아빠 어? 아빠 흙 이게 이게 당겨면 쭉 떨어지니까 흙이 다 떨어야돼, 흙으로. 흙이 떨어져 흙으로 몰라 또흙떨어자 엄마 이거 백이 없어 어 다시 깨야 없어. 돼 다시 깨야지 <목소리도> 조심해. 이렇게 맞아라. 자. 에이, 당들 안 맞아. 그거 위험한 거야. 갔다 오자. 모닝 타고. 응. 수장이니까. 여기 다 파야 돼? 아니. 그냥 옆에 심, 그 심은 이 높이로 해가지고 할 거거든. 어. 약간, 앞에 것처럼 낮으면 돼. 골보다. 충분히 되네? 응. 많이 했네 오 직선 맞는 거 같은데 어 수평 한번더 보고 어. 직선 맞고 수평만 맞춰가지고 바닥좀 어. 다진 다음에 너무 뭐, 너무 많이 팠어? 어 괜히 힘들게 땄네 왜좀 깊다 했어 맞아? 맞아. 아, 기울거나. 응? 이게, 응. 이게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은 이쪽으로 내려간다는 말이야. 아, 알지. 수평도볼줄 알지. 아,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가, 가면 흐름이, 왼쪽으로 기울고? 물 흐름이 이게 맞긴 맞는데. 어. 저 끝에 때문에 좀 돌려주려고. 어. 저기 끝에비다 높아야지 물이. 응. 올라가잖아. 안 그러면 이쪽으로 물이 쌓이니까. 응. 물이 흐를 수 있게? 어, 저쪽으로 물이 좀 흘러가게. 오케이.